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어렵게 재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재회하기 전과 다르게 자꾸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되실 때가 있나요?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서 도저히 이 사람 없이는 안될것 같아서 재회를 했거든요 재회를 하기 전에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때 내 상대방은요. 나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자꾸 거절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도 내가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결국 나하고 재회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참 기뻤죠.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나면서요. 다시 만나고 나니까 예전같지 않은 기분이 들고요. 자꾸 힘들어요. 좋았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제외를 할때 사실 나는요 그 사람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나 내 상처 따위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했어요 사실 나도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내 상대방도요 그런 나를 보면서요 제외를 응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제외 응한 사람이라면요 내 상대방도요 그런 나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도 자꾸 마음이 휘청거렸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도 나하고 제외를 한걸 거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잡은 것 같지만요 그 사람도 사실은 노력을 해서 나한테 잡혀준 거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사람을 모셔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 사람은요 내가 안쓰럽고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내 마음을 한번 양보하자는 마음으로 재회에 응했을 수 있다고요 막상 재회하는 순간 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그 사람은 아주 기쁜 마음보다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감에 대한 대비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재회하는 순간 내 감정이 최고조에 다다르고요 그 사람은요 안 해보려던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은 해보자 쪽으로 움직여서 나보다 훨씬 낮은 마음 상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재회를 했을 때내 상대방과 즐거웠던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작하거든요. 그런데 내 상대방은 내가 부족했던 모습들이 잘 고쳐질지 사실은 자기가 조금은 마음이 처진 상태라서 내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줄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재회를 하기로 약속한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면요. 상당히 서먹해요. 나는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애쓰고는 있어요. 그 사람 기분을 업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내 상대방은요. 과거에 나한테 참 잘해주고 따뜻했던 그 컨디션으로 돌아가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요. 그 컨디션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 기쁜 마음에 예전으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요. 이 재회를 내가 잡아서 한것 같아서 이 사람이 여전히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니까 재회 후에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자꾸 진이 빠지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기대하는 게 있고요 불안한 게 여전한데요 내 상대방은요 자기 마음 상태를 내가 아직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상태까지는 아직 안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고요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떠났던 게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나만 이 연애를 놓으면 우리 관계는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런데 내 남자는요 내 여자가 그렇게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 상태가 잘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버텨주길 바라는 정도의 컨디션 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서로가 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여자인 내가 더 이상 안될것 같아서 풀어 지친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질문들을 했을 때내 남자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나 격려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또 내비쳤을 때내 상대방도 어쩌면 나와 다시 재회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좀 불편한 기운이 있었는데 내 여자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이 또 업되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그만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또 마무리를 짓고 조금 더 깊은 상처와 다시 재회를 하기에는 더 멀어진 관계가 성립될 거예요. 그러니까 재회를 원해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건 어쩌면 쉽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내 상대방이 나에게 양보를 해주든 내가 상대방에게 노력을 하든 어느 한쪽이 조금만 힘을 써도 재회는 쉽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. 그런데요. 그 이유가 사실은 더 무거운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. 재회는 가능한데요. 그 재회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내 상대방이든 나든 본질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재회만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재회가 성사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.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신다면요. 내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하고 그만뒀다면요.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재회 이후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고 나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득 쌓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버텨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. 내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서 불편함을 끼치면요.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은 이미 나와 재회를 응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리드해주던 그 시절이 아니라 어쩌면 이번엔 나한테 조금 더 이끌어줘서 자기를 업시켜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요. 근데 그것을 내가 예전에 나한테 잘해주던 그 사람 모습만 기억하면서 제 뿔에 지쳐버리니까 내 상대방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놓아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. 여러분들이 지금 재회를 앞두고 계신다면요, 혹은 재회를 하기는 했는데 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있다면 내가 재회 이후에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면요,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